왜 그냥 그차단술을 보면 아니, 이제 군검사 앞으로 되어요 예. 누굴 자꾸 비유하시려고 자꾸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러세요 본인이 군검사 본인이에요? 본인이 국선 변호인 본인이에요? 법무실장님이? 이 중사 아버님께서 좀 확인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저한테 네. 전달이 돼서 삼월 이십삼일자 탄원서가 제때 전달이 안된 거잖습니까? 그래서 국선 변호인이 받아서 계속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군검사에게 전달했는데 검사가 무시하고 있었는지를 좀 밝혀달라고 하시는데 삼월 이십 며칠 경에 국선 변호사가 이제 받아가지고 그 탄원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군검사 앞으로 돼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선 변호사가 나중에 그 군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있는 국선변호인이 들고 있다가 4월이 넘어서 군검사에게 보내줬다 이렇게 된거죠? 네 제가 어제 화요한 번는 4월 21일날 아, 날짜는 이제 정확지는 않은데 네. 예, 국선변호사가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, 있다가 예, 군검찰 송치 이후에 네, 군 송치 전달하기 위해서 왜그냥그 네. 사단서를 보면 은 군검사 앞으로 돼있어요다 예. 제가 지금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까? 누굴 자꾸 비유하시려고 자꾸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러세요. 본인이 군검사 본인이에요? 본인이 국선변호인 본인이에요? 법무실장님이 국선변호사가 가지고 있다가 4월 21일 날 4월이 넘어서 넘겨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? 날짜는 네, 정확진 않지만 은그 4월 20일경 무렵에 전달된 걸 알고 있습니다.